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컨텐츠는 뭐냐 바로 요즘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바로 롤토체스 인데요 그 롤토체스의 곡궁이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곡궁 아이템을 오늘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Thank you. 여러분들하고 일단 연습 사격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잘 날아갈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자, 갑니다. 오! 잘 날아가는데요? 자, 다시. 오! 굉장히 잘 날아가요. 우와 자 제가 저기 끝쪽에다가 참회를 올려놨거든요 자 참회를 향해서 삼순아 비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췄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참외를 다 관통하지는 못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꼈어요 오,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리TV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참외 격파 아니죠? 바로 캔 그리고 유리 까지 한번 제가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밑둥에 맞았는데 어, 찌그러졌어요. 살짝 빗맞은 것 같습니다. 밑둥에 맞아서 조금 부정확하게 맞은 것 같아요. 제 제대로 중간을 놓려서와또 밑에 맞았네. 이 밑에를 맞으니까 뚫리진 않네요. 오! 정확하게 맞았어요. 우와. 우와, 카메라잘 잡혔나? 우와. 정확하게 뚫렸습니다, 여러분들. 와와 이거 뭐야. 우와. 다음 타자. 병맥주입니다, 병맥주. 1위 TV 도전! 자, 가봅시다. 오늘 병맥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맞춰야 돼. 어? 밑둥에 맞았어요, 밑둥에. 칼을 잘 만들었는데 쏘는 사람이 못쏴요 뭐 지금? 자, 갑니다. 가까이서. 아니 너무 튼튼한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지금 두 방을 맞췄는데 병맥주가 너무 튼튼한데요 여러분들? 뭐야? 병맥주 에 이리 튼튼해? 한국병맥주가 이렇게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롤토체스에 나오는 고꿈을 만들어 봤는데요 야, 이게 캔은 뚫리는데 아, 병맥주는 깨지지 않네요 역시 한국병맥주 장난 아닙니다 역시 잘안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고꿈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궁으로 나중에 연습을 해가지고 2차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